서로를 지독히 사랑하는 달과 달맞이꽃이 있었다. 하지만 땅과 하늘은 서로 너무 멀었기에 둘은 결코 닿을 수 없었다. 달맞이꽃이 먼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닿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닿을 수 없었다. 결국 달이 해님과 별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달맞이꽃을 위해 땅으로 내려갔다.